오늘 소개할 곳은요한양저정순서길 대각 구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 창의문은 경로구 성운동에 있는 문으로 고무시 1881호로 진행이 되다고 합니다. 올라갔을 때 창의문 바로 옆에 있는 나무 계단은 이용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곳에는요 개방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전에는 이곳 안내서에서요 폐차를 받아가지고 또 반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래서 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차량에는 안내서 통과하면요 바로 경사정상까지 올라가는데요 계속 경사길과 올라가는 길이 겨,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의 연속입니다. 한양도성은 조선왕조 고육지인 한성구의 본격을 표시하고 왕조의 본의를 들으며 미국의 침묵을 막기 위해 축제된 성이라고 힘드니까요 자꾸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내려가신 분이 부럽네요 이곳이 류막길이다보니까요구악산 정상 올라가는 길에는두개정도 쉼터가 있는데 이제 두번째 차가 쉼터에 왔습니다 충분한 식수하고요 스틱을 꼭 지참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요 백악산 정상 배관만으로 우측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목소리도> 사태 사망문인데요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 간짜 당 김신조 일당의 창와대 습작 당시 우리 군인과 간짜 당 사이 치열한 총격전 흔적이 남은 서남으로 합니다. 아, 청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 청운대 전망대에서요 두갈께 나오는데. 네, 좌우로 어느 쪽으로 가셔도 다 만나니까요 아무데로 터기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나> 처음 3리에서요 저희들은 계속 집진을 합니다 와 소나무가요 어나한 우츠를 잘하고 있습니다. 배가 곡설도 뷰가 끝내주니까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때합니다 배가 곡서을 보고요. 다시 돌아나가야 됩니다. 성곽도 좋지만요. 성곽 안에 있는 선화부들이 정말 아주 예사롭게 않네요. 성 안이 궁금했나 봅니다. 숙정문인데요. 숙정문은 한양 도성의 북쪽 대문입니다. 도성의 문중 좌우 양쪽으로 성벽 연결된 것은 이 문이 유일하다. 청각길 돌때는요 한 번씩 더 뒤돌아보고 가야 됩니다 어르내리네 연석입니다 말바위 전망대에서 바라본 전망입니다 이제 해와목까지 가는데요 많은 아, 갈림길들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말바위 안대에서 지났으니까 제가 와룡 공원까지 어 복잡한 이정표 있거든요. 저희들은 와룡공원으로 진행 하셔야 됩니다. 태암호 방향입니다. 오른쪽 전망대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나무 데크길을 따라서 이제 계속 내려가면서 와룡공원 방향으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전패서의 와룡공원입니다 와룡공원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직진하시면 안됩니다 관리께서 함께 잘 보셔요 예, 체육공원 같은게 나온대요 이쪽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공원쪽에서 바 직진을 하시는데 선각길을 보고 가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곳 와룡장에서좀 쉬셨다가요 성벽 예부로 갈지 내부로 갈지 결정해야 되는데 대돌리기만 예부쪽으로 가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경치가 훨씬 나아, 더 낫거든요 이제는요 해아문을 목표로 가야 됩니다 아 정말 멋진 비가 아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요 아직 개발이 안 돼요. 마치 시골에 온 기분으로 정겨운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여기도 몰라보게 개발이 되겠지요. 자, 이곳에서 해안은 1.4km입니다.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아길이 나왔네요 이제는 성벽길이좀 없어졌거든요 여기서는 우측길로 계속 진행을 하셔서 저 앞에 보이는 왕돈가스본점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이렇게 해아문 750m라고 적어져 있거든요